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장하면서 가볍게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거는 화장품 종류가 줄지 않을 때요 그 중에 쓰는 거는 서너 가지 정해져 있을 때 그리고 같은 기능 제품들 특히 어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나 생각을 해봤더니요 쓰던 게 있어요 a 라는 걸 쓰던 제품이 있는데 같은 기능을 가진 비슷한 제품 다른게 어 눈에 띄어 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새 거를 사고 싶자,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 특히 여자들 이제 그래서 이제 쇼핑을 좋아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쓰던 걸또안 쓰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두 개가 됐죠 두 종류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뭐가 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또 그걸 사요 그럼 세 종류가 되죠 그거를 번갈아서 쓰거나 한 가지 새로운 것만 쓰다 보니까 줄질 않는 거예요. 홈쇼핑 같은 데서 사면은 많이씩 사잖아요. 그래서 쟁여놓은 아이템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중고나라에 좀 싸게 내놓거나 아니면은 뭐 당근마켓도 좋더라고요. 저희 그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네 주민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배송비 부담도 없고 더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잘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내놓고 파시고,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갖고 있어봤자 썩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수량을 줄여나가시면 너무 넘쳐나지 않게 될것 같고요. 홈쇼핑은 보게 되면 사더라고요. 만약에 사게 되면 냉정한 마음으로 반품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샘플을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들을 일단은 먼저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쓰던 거. 빨리 비우고 싶은 것들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마음 먹고 어, 딴거 쓰고 싶어도 참고 원래 쓰던 거 내가 비우고 싶은 거 아니면 얼마 안 남은 거 종류별로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진짜 심했어요 한 통씩 그 비워내는 기쁨이 되게 커요 종류 많게 쓰지 말고요 하나씩 하나씩 줄여 가고요 정말 제가 쓰는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만 화장대 정말 깔끔하게 딱 놓고 쓰는 게제 꿈이에요